안녕하십니까 남도투데이 임정섭입니다 2023년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건강이나 행복 등 올해 소망 하나씩 다 기원하셨을 텐데요 올해 광주시는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될듯 싶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을 개발하고 그동안에 광주시가 없던 복합 쇼핑몰 건립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돌봄과 창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는 4월부터 돌봄 영역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인 광주역 창업 밸리를 호남권 최대 창업 혁신 단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라도 열리죠. 무등산 정상도 상시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들이 솟아나고 있는데 마음에 품었던 각자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 지역도 활력이 니다 엄청난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월 2일 어, 월요일입니다. 오늘 남도투데이가 준비한 우리 지역 소식들 먼저 광두시가 활력금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5대 신활력 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데이 초점 시간에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어서 남도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시간에는 다양한 공유활동으로 성평등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 첨단 살롱의 여문손 공동체 얘기를 듣겠습니다. 현장수구로에서는 광주 지역에 올해 새로 생겨나는 문화 휴식 공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겠고요. 월요일에 만나요 시간에는 구례 지역에서 제1호로 탄생한 치유농업사 강승호 씨를 만나겠습니다